안녕하세요. 유진상 명약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 기토 일간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이 2 0년에 어떨 것인가 이 부분을 갖고 한번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0간 중에서 기토가 내년 여러가지로 의미가 깊은 해다 사업을 하시는 사람과 취직과 아니면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사람 차이가 선연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기토 일간을 갖고 있는 사람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기토를 갖고 한번 설명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토. 일간 기토를 갖고 태어난 사람들이 어떤 건가? 이민년에어땠냐 자, 근데 그 전에 이 기토에 대한 특성을 알아야 합니다. 일간 기토를 갖고 태어난 사람들을 사주에서 탁 봤을 때 기토다 그러면 뭐냐? 일단 얘는 오행상으로 토를 이야기합니다. 토. 자, 토인데 얘가 뭐냐? 음의 토냐, 양의 토냐. 일단, 양토, 음토 중에서, 무토는 양토지만, 얘는 음토에 해당이 되죠. 키토는 음토에 해당이 된다는 거지, 음토. 저 음토가 그러면 뭐냐? 음토는 뭐냐면, 습한 흙이라는 걸 이야기해 줘요. 습한 땅이라는 걸 이야기해 줘요. 일간의 습한 땅을 갖고 태어났다면, 일단, 이, 이런 경우에는, 뭐가 필요하냐면 반드시 햇빛이 필요하다 이걸 이야기해주겠죠. 햇빛이나 뭔가 화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왜 그러냐?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습한 땅에는 그늘져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늘 음지의 땅이라는 거예요. 음지의 땅에는 결실이 없습니다. 아니, 설령 결실이 있어도 단맛, 상품 값어치가 떨어집니다. 단맛이 없기 때문에. 음지나무에서는 이 습한 땅에서는 열매들이 그렇게 좋지가 않다. 혹은 열매들이 없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기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병화가 없다면 그런 경우는 고생을 좀 많이 한다. 혹은 고생에 비해서 결실이 약하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럼 얘는 뭐냐? 병화가 어디에 있는 게 좋냐? 사주에서는 지장간에 있는 게 좋냐, 지지에 있는 게 좋냐, 천간에 있는 게 좋냐 당연히 얘는 천간에 있는 것이 좋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천간에 병화가 있어야 줘 한다 이걸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태양이 있어서 하늘 태에서 땅, 습한 땅을, 습한 땅을 비춰주면 이런 경우는 이 땅에서 새로운 생명이 잘 태어나고 좋은 결실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병화가 필요하다. 두 번째는 뭐냐? 바사는 반드시 목적물이 있어야 한다. 오행상 목이 있어야 한다는 걸 이야기죠. 이왕이면 감목이 있으면 좋겠다. 감목이 두 번째는 뭐냐? 여기서 세 번째는 뭐냐? 적당한 개수가 있으면 좋겠다. 수분 기운이 있으면 좋겠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키토는 수분, 적당한 수분과 감목이 있으면, 병화가 있으면, 얘는 기토는 날라다닌다, 괜찮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중요한 건또 뭐냐? 병화가 있으면서도 힘이 세 한다. 병화가 있으면, 만약에 병자, 이렇게 해면 죽어 있다면, 죽어 있다면, 빛의 힘 자체가 약하다, 이걸 얘기해 주죠. 그래서 병인, 병호, 이렇게 화기가, 이 강한 화기가 힘이 있는 상태에서 얘를 비춰줬을 때, 결실이 좋다. 같은 병이지만 이 병자, 힘이 약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노력과 수고에 비해서 조금 결실이 약하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기토를 갖고 태어는 사람이 일단 이런 부분이 있으면 좋다. 그런데 이 개수도 뭐냐? 천간에 있으면 천간에 개수가 있으면 얘는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강렬한 사주에서 화기가 많이 있는 상태에서 기토라는면 상관이 없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 대두름이 개수는 지장간에 숨어서 두는 것이 좋다. 땅에서 땅에서 습한 기후를 주고 여기 하늘에서는 태양빛을 줬을 때 기토로서는 금상첨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습토다, 습토. 기본적으로 습하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기토를 갖고 있는 사람이다. 그럼 뭐냐? 올해 신축년 이제 마무리가 되어야겠죠. 올해 신축년은 어떻습니까? 이 기토는 스파르타이라고 했습니다. 신축년을 해당보는자죠 신이라는 글자는 신축년이라는 애는 얘가 가장 좋아하는 병화를 묶어두는 것들을 잡아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 얘가 들어와니까 올해 같은 해는 신축년에는 병, 그 기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기토일간은 정신적으로 신경성 스트레스가 심했을 것이다 이렇게 유추해볼 수 있겠죠. 여러 가지 마음 고생을 했을 것이다. 더군다나 얘가 기가 축이 들어면, 오 얘가 입묘 들어면 얘축 속에는 기축이 입묘가 된다. 입묘 되니까 얘도 얘가서 나 죽겠네 하겠죠. 그러니까 뭐냐 굉장히 소갈이 가슴앓이를 많이 하는 해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이 기축이 이렇게 신축년에선 여러 가지로 우회곡절을 겪는 해였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해자축으로 간다는 거죠. 해자축. 해자축으로 간다는 거죠. 11월달, 12월달, 1월달. 이때 지금 기축이 신축년에 아직도 이 해자축이 기운이 있다면 뭐냐. 하반기에도 어쨌든 이 기토가 마고생소가이 건강에 대한 부분이 여러 가지가 힘들고 어려운데 마지막에는 이 부분은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시기는 건강에 대한 부분, 그리고 소가이에 대한 부분이 아직도 조금은 여 영이 있다. 그러나 그래도, 그래도 자월에, 자월 좌월 지나면서 자월, 12월달 12월 한 17일 이후부터는 그래도 이축 들어와도 이축이 뭐냐, 뭔가 새로운 희망과 싹을 틔울 것이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겪고 해자축으로 돌면서 얘가 해자축 겨울로 완전히 돌어왔는데 겨울이 돌어니까이 키토가 얘 오히려 인제는 면역이 됐다는 거죠. 맞짱 뜨자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맞짱 뜨자니까 뭐냐면 해자축 인데도 얘가 뭐냐 정신이 바짝 차려졌다는 거죠. 마음대로 와발라 하니까 뭐냐 여기서부터 희망의 불씨가 희망의 씨앗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있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단 희망과 의욕은 생기지만 뭐냐? 건강에 대한 부분이나 마음 고생은 아직도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희망을 갖고 있다. 그 우울한 상태에서 우울한 상태고 소갈리하다가 그냥 자포자기하는 것처럼 힘들어하다. 지금은 그래도 서서히 희망의 씨앗을 뿌리고 있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지 자 이런 시지이 가고 있다. 신축이라 것이 가고 있다. 신축이 가고 뭐가 들어냐? 키토에게 이민년이 들어오고 있다는 이민년 일단 뭘 알아야 하냐면 키토를 일간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인수를 받았다. 그러면 이걸 뭐라고 이야기냐면 키토 타김이라고 합니다. 키토 타 키토 자입다 흐를 자를이야기해자 기토 타김, 기토로 인해서, 기토로 인해서 인수가 탁해졌다 이걸 이야기했죠. 얘는 근본적으로 습한 땅, 진흙 같은 거죠. 스토자 스토, 습토. 습한 땅에 이 물, 인수 물을 만나니까 물 속에 집어넣니까 으 얘가 물 속에서 예를 들면은 이 기토가 뻘처럼 혹은 풀어진다는 거겠죠. 흙이 풀어지니까 흙탕물이 된다는 걸 이야기해줍니다. 그러면 뭐냐? 키토를 갖고 있는 사람이 이민연에는 키토 타김이 됐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뭔가 좋지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어떤 부분에서? 일단은 건강에 대한 부분에서 이야기할겠죠. 두 번째는 뭐냐? 키토에서 인수보니까 정체야, 재물이야. 재물이 탁해졌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 재물 문제가 꼭 탁해졌다 이걸 이야기해주겠죠. 재물 맞고 탁해졌다는 것은 재물 때문에 소가리 마음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걸 이야기해 줍니다. 또는 하게 된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육친 관계를 봐야겠죠. 결혼한다? 그러면 남자 같은 경우는 처, 아내 문제, 아니면 애인 문제. 그렇지 않으면 여자 같은 경우에는 시댁 문제. 이런 시댁 문제나 아버지 문제로 일단 육친 관계를. 그런 부분에서는 기토가 이민년에소가리를할 것이다. 이렇게 보겠죠.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그러냐? 기토 일간의 모든 사람이 갖고 있냐? 그러냐 아니야. 그것이 아니다. 얘가 사주에서 비밀을 갖고 있거나 보호를 갖고 있는 경우라면 이렇게 신강하다면 화기가 많다면 임수를 굉장히 반깁니다. 아주 좋아합니다. 너무 좋은 먹잇감이죠. 그런데 얘가 기토가 신유, 그러니까 가을과 겨울로 들어갈 때 신유. 해자축 이렇게 이런 금과 수혜균이 많이 있는 상태에서 이민연이 들어왔다면, 이민연이 들었다면, 이 부분에서는 자유로울 수가 없다. 이걸 얘기하겠죠. 힘들 것이다. 이걸 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기토를 갖고 있는데, 이민은, 그러면 이민 자체가 물량이 어떤 건가를 봐야겠죠. 물량이. 만약에 예를 들면 키토가 있는데 인자를 갖고 있다. 인자. 임자. 인자를 갖고 있는 경우 키토 일간이 우행상으로 근과 수가 많이 있는 상태에서 키토 인자가 대운에서 누르면 얘는 거의 죽기 일보 직전입니다. 어떤 부분에서 건강해서 또 재물 문제 때문에 거의 힘들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인자라는 것은 물량이 엄청 많은 겁니다. 물량이 어마어마하게 큰 물량에서 이 키토를 한 방울 떨어뜨리면 얘는 흔적도 없기 때문에 돈 때문에, 여자 때문에, 아니 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이 기토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겠죠. 흔적도 없이 풀어져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기토가 좋지가 않으니까 건강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돈 문제겠죠. 남자는 여자 문제겠죠. 자 근데 얘는 이민전에는 뭐냐, 인이니까 얘는 엄청난 물량이 얘는 조금 이 정도 물량이겠죠. 근데 얘가 충분히 그래도 한번 도전을 해볼 만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주에서 태어난 게 자원에 있거나 그 다음에 축원에 있거나 아니면 신원에 있거나 신과 자원에 태어났다면 얘가 물량이 엄청 많아졌다는 걸 이야기해줍니다. 물량이 많아지면 바로 이 현상이 얘나 이 현상이랑 거의 비슷하다는 걸 이야기해줍니다. 그러니까 건강에 대한 부분, 돈 문제에 대한 사업하는 사람들은 이때 참주의를 해야 한다. 이걸 이야기해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주에서, 이제 만약에 이 기토가 인묘진 봄에 태어났느냐, 사오미 여름이냐, 신유술, 가을이냐, 해자축이냐, 특히 신유와 해와 자월에 태어났다면, 기토가 신유, 해자월에 태어나서 이민령이다면 사업하는 사람은 주의하라. 그러나, 장점이 하나 있다. 기토도 살 길은 뭐가 있냐. 얘가 공원시험 준비를 한다고 하면, 공무원 시험 준비한다면 아니면 회사를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기토가 있다면 내년 이민이 찬스다. 이걸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찬스다. 양력 2월달 도전해봐라. 양력 4월달 도전하고 5월달 6월달 도전해봐라. 그러니까 양력 상, 내년에 상반기가 좋구나 하고 양력 10월달이 좋다. 이걸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기토에게는. 이런 식의 시험이 있다면 도전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 기토다. 그래서 사업하는 사람들에게는 같은 일간 기토를 갖고 있는데도 힘들 수고 어렵고 골치가 아프고 올해도 골치 아프지만 현재도 골치 아프지 앞으로 조금 골치 아플 수가 있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 사람은 잘 참고하셔야 되고 그러나 시험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참고해볼 필요가 있다. 괜찮다. 공무원 시험 준비는 아니면 뭔가 회사를 들어가려고 준비하는 사람들은 괜찮다. 이걸 이야기해죠 일 속에는 무병감이 있습니다. 무병감. 근데 이놈 자체가 병과 갑 자체가 이 키토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속에는 공무원 한번 해봐라 합격 줄 테니까 얘가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는 것이죠.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 취업 준비하고 있다면 키토에게는 한번 도전해보라 이걸 이야기해줍니다. 언제 조금 전에 이야기인 2월달 4월 5월 6월 양력 10월달 이런 데는 도전해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는 기토는 사업하고 뭔가 투자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잘못하면 악재다! 주의하고, 그러나, 그렇지 않고 취업 준비하는 사람은 괜찮다는 것을 얘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알게 합니다. 사주는 원래 사주 전체, 여덟 글자를 놓고, 대운의 흐름을 놓고, 세운을 놓고, 전체를 봐줘야 정상입니다. 그래야만 정확하게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야기는 일간의 특성을 잘이것만 갖고도 일간 갖고도 그해 어느 정도를 유추해볼 수 있다는 걸 이야기 줍니다. 사주의 전체 흐름을 놓고 설명하라고 사주 전체를 주고 답변을 해라면 얼마나 쉽게 나마는 그러나 그래도 전체 흐름을 놓고 설명한다면. 이 사주에서 기토가 금과 수가 많이 있는 상태냐 아니면 오행상으로 화와 토가 많이 있는 상태냐 화와 토 중에서 죽과 지는 별분이 없다 이것은 아주 안 좋은 거고 미하고 술 자체가 있는 상태의 기토라면 이민연에는 괜찮다 어떤 면에서 사업적인 부분에서는 괜찮다는 거죠 왜? 신강하니까이 부분을 잘 유추해서 이해를 하면 됩니다 기토 내년 이민연에 어떨 것인가? 기토타김이렇게있습니다 근본적으로 기토타김이 뭐냐? 골이 아프다. 그런데 사주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금과 수가 지지해서 많이 깔려있으면 그것이 적응될 수 있는 확률이 너무 노후하다. 그러나 화와 토기운 자체 진과축이 빠진 상태에서 화와 토기운이 있다면 심각하니까 그럴 때는 이민연 어서 와라. 내가 한번 돈을 벌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봐도 괜찮습니다. 다시 하겠다. 사주 전체를고 설명해야지만 일간의 특성을 갖고 잠시 한번 그래도 설명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